10년부터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달수구와 그 다음에 2위는 달성군입니다. 안녕하세요. 달수구가 그래도 10년부터 아파트 거래량이 가장 많았고 두 번째가 달성군입니다. 물론, 땅도 넓고 인구비율도 많아서 그럴 수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대부분 아파트가 거래가 안된다 안된다 해도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서 일부 거래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23년 1월부터 확인을 해보게 되면 다사에 위치하고 있는 다사역 금호 올림센터를이고요 최고가가 5억 6천에 거래되었는데 현재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4억 3천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 마찬가지 다사역 금호올림센터를인데요 위에는 33평이고 두 번째는 24평입니다 3억 1,500에 거래가 되었는데 최고가가 4억 2,900까지 거래가 되었다 계속해서 하락해서 근자에 지금 3억 1,500까지 거래가 되었고요 하원업에 하원태왕타운 같은 경우도 22평 1억 4천에 거래되는데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최고가는 1억 9천 뭐 거의 2억 가까이 거래가 되었다가 현재는 지금 1억 중반까지 다시 내려왔고요. 마찬가지 화원업에 화원신일을 햇볕리이꿈 33평에 2억 7천 거래가 되었는데요. 뭐큰 거래량이 없이 그냥 뚝뚝 떨어지네요. 다음은 테크노폴리스의 일동 미라주드파크 상당히 이름이 어렵습니다. 33평에 2억 6천 3백 최고가는 3억 3천에 거래되었는데 그래도 거래량이 많은 편인데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더 하락을 할지 안 할지 관계없이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에코폴리스동아 i 이 c 2차 26평 2억 750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그래도 일부 거래가 좀 있었죠. 최고가 3억 2천에 거래가 되었다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협성 휴포레 죽고 26평에 2억 7천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26평이고 여기 보시는 분은 34평입니다. 항상 체크를 같이 하셔서 봐야 돼요. 여기 나오는 같은 경우는 그나마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나오는 게 거래량이 일부 좀많았는 것들이 거래량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최고가는 5억 8천에. 현재 계속해서 가격이 하락해서 3 6천1 1월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26평 같은 경우는 2억 7천에 23년 1월 2일에 거래가 되었는 겁니다. 그리고 22년 12월에 달 거래가 일부 많이 좀 거래가 되었는데 마찬가지 31평에 2억에 거래가 되었고요. 달성 50미가뷰인데 여기는 35평 기준으로 해서 거래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다사역 금호 그 뭐, 올림센터를 여기 엄청나게 거래가 잘 되네요. 33평에 4억 3174만원에 거래가 되었는데, 이 같은 경우 마찬가지, 뭐 덜쑥 날쑥 합니다. 최고가가 5억까지, 막 중반까지 올라갔다가 계속 계속 하락하면서 지금 4억 3천에 거래가 되었는데, 어, 야, 이뭐 거래량이 웃기네요. 그리고 뭐 힐스테이트, 다사역 같은 경우도 33평. 4300이 거래가 되었는데 큰 거래 없이 쭉쭉쭉쭉 떨어지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굳이 면에 달성 화성 파커 드림 같은 경우도 뭐 1억 4200 거래가 되었는데 여기는 25평이고 여기는 33평 33평이 거래량이 많다는 뜻입니다. 뭐 이게 뭐 그래프가 좀 그런데 2억천의 거래가 되었다가 뭐 한두 건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달성군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도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졌는데 실제 보면 뭐 농공이나 구지나 이쪽으로 1억대의 아파트들이 거래가 어느 정도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다사업에 죽곡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왜 이렇게 아파트 이름을 길고 어렵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이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몰라. 34평에 3억 4 6 0 0 실제 뭐 거래량은 그래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 최고가는 그래도 5억 6천에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달성군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2억대나 1억대 아파트들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 북주곡 앵코타운 더솔레뉴, 디 와다 이름 정말 어렵네. 마찬가지 32평 2억 5천에 거래가 되었는데 최고가는 3억 9천에 거래가 되었다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천, 할라빌 발디 33평에 2억 9천 마찬가지 거래량은 좀 많았는데요. 최고가는 3억 7천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유가업에 반도유바라 아이비파크 33평 2억 5천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마찬가지 거래량은 일부 좀 있었는데 최고가는 3억 6천에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후반베르디움 26평에 2억 2,800에 거래되었고요 마찬가지 최고가 크게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떨어지는 것도 많이 없고 거래량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화명공역우방아이유셀 34평에 4억 2,920이 거래가 되었는데 뭐 거래 없이 그냥 쭉 떨어지네요 그리고 화원읍에 화원 이진 캐스트 빌 34평에 3억 6,800에 거래가 되었는데 최고가를 보게 되면 5억 6천까지 올라갔던 아파트가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대부분 보면 은 평균적으로 투자와 투기 세력들의 만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 뭐 달성과 수구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다양하게 영상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일부 일단은 거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거래가 갭투자의 사람들이 빠져나오는 건지 투기 세력들이 빠져나오는지 명확하게 확인은 되지 않지만은 달서구와 달성 가장 거래가 많으면서도 하락폭이 좀 심한 것 같기도 하고 갭투자와 투기 세력들이 상당히 많이 진입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단 갭투자와 투기 세력들이 엄청나게 들어와도 이 정도 거래를 이만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버스 대절을 해서 뭐 엄청나게 와도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달성군과 달수구 정말 비참합니다. 하면 무조건 갭 투자와 투기 세력만 있었던 것은 아니겠죠.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실제 추적 매수를 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봤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한민국이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예전에 단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대부분이 갭 투자와 투기 세력, 난리 난리 이런 난리는 6.25 난리보다 더한 난리 같아요. 대구가 이 정도라면 사실 뭐 서울, 경기, 인천은 더 어마어마하겠죠. 정말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는 부동산 실거래 내역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달성군의 실거래되는 내역을 한번 확인했고 그나마 그래도 신년부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